차량은 쉐보레 차량입니다. 쉐보레 차량은 주유구가 오른쪽 뒤에 있습니다. 여기가 운전석인데요. 주유구를 여는 버튼이 요겁니다. 레버입니다. 당기면 주유구가 열립니다. 현대, 기아, 르노삼성 이 차들은 주유구가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. 예. 네. 차가 지저분한 점 양해 바랍니다. 어, 아까, 자, 여기 버튼을 눌렀을 때, 여기, 이 뚜껑이 열립니다. 네,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. 라이트, 라이트는, 자, 미등을 한번 켜볼게요. 미등을 켰습니다. 미등을 켜면은 예, 작은 불이 들어옵니다. 네, 차폭등이라고도 하는데요. 작은 불이 들어오고요. 예, 한 단계 더 돌려볼게요. 돌리면서 켜는 겁니다. 예, 일반 등입니다. 일반등입니다 일반등이 들어왔는데 하이빔을 켜볼게요 이게 하이빔입니다 계기판 한번 볼게요 하이빔 이게 일반등이 들어온 상태고요 하이빔을 켜볼게요 하이빔 하이빔 계기판에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게 하이빔입니다 하이빔 아이콘 기억해 주세요 하이빔을 켜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길 때 네. 지금 계기판과 앞에 유리창이 같이 보이시죠? 당길 때 당길 때는 당기는 순간만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밀어볼게요 밀때 밀어버리면 불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파란 불 보이시죠? 예,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 등으로 바꿀게요 네자이게 하이빔을 켰을 때는 어, 눈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마주 오는 사람이나 마주 오는 차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네, 순간적으로 어, 앞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내 차와 상대방 차가 또같이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가 있거나 앞에 행인이 있을 때 앞에 차가 있거나 행인이 있을 때는 이하이빔을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죠 네, 하이빔을 켰을 때는 이게 들어옵니다 네, 이게 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네. 이거 명심해 주시고요. 와이퍼 블레이드 작동해 볼게요. 와이퍼 블레이드는 어 쉐보레 차와 다르게 현대 기아 르노 삼성이 내려야지 와이퍼 블레이드가 켜집니다. 내려볼게요. 제가 한칸 내렸죠? 네, 이렇게 움직이고요. 자, 완전 밑으로 내려볼게요. 더 빠르게 움직이죠. 네, 완전히 꺼보겠습니다. 이게 끈 상태고요. 네, 이걸 당겨볼게요. 이쪽으로. 운전석 쪽으로. 핸들 쪽으로. 네. 당기면. 당기면 워시액이 나옵니다. 네. 당길 때 나오는 워시액은, 아, 워시액이 나오면서 와이프 블레이드가 움직이는데, 이 움직이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. 네. 유창을닦기 위해서, 닦아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지, 네. 계속 놔두면 몇번 움직이고 뭐 차마다 다른데요. 보통 한번 움직이고 꺼집니다. 네. 당길 때만 와이퍼 워시액이 나오고 한번 움직여주고 그렇게 끝나는 거죠.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. 와이퍼 블레이드 스위치 그리고 헤드라이트 스위치 그리고 주유구 개방 스위치 이세 가지 스위치 위치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. 계기판에 하이빔 불 확실히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안전운전 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